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네 <웃음> 오늘 야외에서 이렇게 컨텐츠 찍게 됐어요 지금 오늘은 제가 새로 산 DJI 미니2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? 네 이쪽에 매빅2 줌하고 매빅미니1 이렇게 세대를 우리가 도심하고 좀 한적한 좀 교회 지역 이렇게 두 군데서 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?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거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거리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DJ 미니2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네 이제 두 대가 시동이 걸렸는데 정말 조용하네요, 그렇죠 두대가 네, 일단 원부터 이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쭉 올라가세요. 네 일단 50m 정도까지 올라가주세요 수직으로. 그네 이제 투 올리겠습니다 투 이륙. 결과적으로 보면은 매빅 미니 1은 역시 500m 안쪽으로 거의 신호 뚱뚱 그리고 이륙하자마자 엄청난 경고창이 계속 떠요 그렇지만 매빅2 줌하고 어 디자인 미니 총는 거의 똑같은 거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경고창도 많이 뜨지 않았어요 근데 원하고는 타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는 교외 지역 가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교외 테스트 왔습니다 과연 아까 도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DJI Mini 2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거리는 거의 매빅2 줌의 90% 이상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속도는 뭐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의 느낌이었고 지금 제가 얘를 조정하면서 알게 된게 매빅 미니1의 경우에는 동영상일 때 매뉴얼 모드가 안 돼요 셔터 스피드라든지 iOS를 맞추는 게 근데 이 친구는 영상에서도 매뉴얼이 됩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퀵샷 모드가 다 그대로 있긴 한데 퀵샷 모드의 거리가 엄청 길어졌어요 드론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의 두배 이상 거의 한 원래 매빅미디 원 같은 경우에 퀵샷이 거의 40m 50m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로켓도 그렇고 거의 두배 이상 80m 드론이 같은 경우에는 120m까지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퀵샷 같은 경우에 얼마 안 올라가거나 얼마 뒤로 안 가면 조금 그런 드라마틱한 느낌이 좀 덜하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범위도 되게 길어져서 어또 몰랐던 장점들을 더 발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 DJI 미니 2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분들 꼭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칸트였고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안녕 the same thing. y m o a